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해서 어, 배경음악을 밑에 깔고 그리고 멘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멘트 만드는 방법은 어, 사진에 많이 해 왔으니까 이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 을 이용해서 오늘은 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제 프로젝트를 띄웠는데요 가족이두번 클릭해도 되고요 는 우측 버튼을 누르셔서 저어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네. 무료 음악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음악을 가져올 건데요. 그리고 가져오기 바탕 화면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바탕 화면에 자 이와 같이 이세개 지금 음이 가져와 있습니다. 이거는 음악 파일이고요. 다음 이거는 멘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일단 이 음악 파일을 먼저 끌어놓을까요? 음악 파일이 이와 같이 지금 끌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넣을 코로나 방역 소독 멘트를 이 오디오란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일 뒷부분에 나올 또 음을 뒤쪽에다 넣죠. 약 16초나 7초면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자, 여기 17초입니다. 그래서 이때쯤에 끝나게 지금 설정을 해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대충 여기서부터. 코로나19 위생 방역을, 방역을 위해, 위해 약 15초반 살균을 실시합니다. 수시합니다. 만들어놓은 거 가져왔습니다.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럼 어, 음원을 가져오겠습니다. 어, 무료 음원을 에, 다운을 받아은걸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져온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로 붙여넣으면 바로 이 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네, 음을, 이 음이 지금 길죠? 이 음을 일단은 여기 붙여 넣어가지고 이 멘트하고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끌어서 우측으로 가져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멘트가 너무 기니까 멘트를 좀 줄여줘야 되겠죠? 멘트를 줄여주고, 확대를 해서, 자, 이 정도로 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확대를 해요. 음악도 좀 확대를 할까요? 그럼 지금 이, 이 음원의 높이가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가 나오죠. 사운드는 뭐 그대로 놔두고, 어, 음악이 오디오 배경음악이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이제 배경음악을 지금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직접 처음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 15초간 소독을 실시합니다. <목소리> 반대편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 이 음이 멘트가 나올 때는 음악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걸 더 확대를 해서 자이 바를 조정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는데 이 바를 이렇게 좀 놔두고 다시면이 키프레임이 생기죠. 그리고 또 여기에도 키프레임을 하나 만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그리고 한 이대쯤에도 만드는게 좋겠네요. 키프레임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밑부분은 내려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도 살짝 내려주는 게 좋겠죠. 이대 쯤에서. 여기도 하나 키프레임에서 완전히 페이드를 완전 적용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기도 키를 넣고 이렇게 완전히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 15초간 소독을 실시합니다. 네. 이 공간인 음악이 나오죠. 자, 여기도 이제 음악을 줄여줘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 이빨 이로오라 이때쯤에서 키프레인을 만들어주고 하나 생겼죠. 또 이때쯤에서 안들어 줘야 되겠죠. 이빨을 왼쪽으로 짠네 오른쪽에도 짠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도 줄여줘야 되니까 좀 있다. 짠! 이게 쯤에 짠! 해서 이거는 완전히 페이드 줄여야 되겠죠. 밑으로 어, 끝을 이렇게 줄여주면 되겠어요.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급격하게 줄여지면 청취감이 떨어지니까 한이 정도로 해서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1 5초간 소독을 실시합니다 음악이 끝나면 반대편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음악을 감사합니다. 이래쯤에 한번더 끊어 줘도 되겠네요 갑자기 끊어지면 청취감 굉장히 떨어져요 이 키프레임을 하나 넣어주고 키프레임이 안 생기니 네. 키프레임 넣어주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낙하를 시키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이 끝나면 반대편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공간은 좀 쉬어 있죠? 여기는 살짝 넣어줘 볼까요? 살짝 넣었다가 내려갑니다. 자, 한번 요대 쯤에서 자, 다시 한번 어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약 15초간 소독을 실시합니다. 음악이 끝나면 반대편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어, 초기에 페이드를 많이 주니까 이 음이 바로 여기서 바로 튀어나오니까 아, 느낌이 좀안 좋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15 예, 잔잔하게 이 음은 지금 공간이 쉬어 있죠. 이쪽도 한번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빠가 먼저 가고 짠! 바가 이대쯤에 가고 짠 근데 이 사이가 산이 하나 생겨야 되니까 자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다리 타기처럼 올려주고 또 이렇게 해서 올리는 부분을 올려주고 내려주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네 이와 같이 하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 15초간 소독을 실시합니다 네, 사이사이 음을 적절하게 배경음악을 활용해서 을 멘트하고 잘 어우러지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음악이 끝나면 반대편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페이드 인과 오늘 엽점 정리를 하면 이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 그리고 공간에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배경음을 삽입해주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배경만 쭉 나오겠죠. 지금은 멘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초간 코로나19 지금 방역을 하고 있다 그리고 15주 위에는 음악이 끝나면 다른 출구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이와 같이 노가다를 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팁을 여러분에게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셨으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버튼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